사람 자체가 되게 기운이 좋아 그리고 이겨내는 힘도 강하고 좀 드세다 이렇게 보여 근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게 들어와서 조금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 자존심이 조금 세다 이렇게 보여 어,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보여 말이 이렇게 말이 엉켰다 억지로 풀려보니까 더 엉켰다 이렇게 보여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만들어냈나 봐 오래 어떨까요? 잘해야 돼 안녕하세요 월화진당의 월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옷 뭔가요? 이거 저희 또 젊은 층에저 팬글럽이 또 이거 꼭 입고 나와라고 해서 자기 대박 날것 같다고 해서 입었는데 나중에 빨주노초파란보 무지개 뺀스로 만들어오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 나 입었다. 누가만 <웃음> 들어주셨어요. 오라 애기 씨. 저희 옷이는 신도분이 조금 젊은 층이 많잖아. 많으시거든. 이거를 꼭 입었으면 좋겠다고 새해에 복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협찬을 했는데 진짜 빨주노초파란보 맞춰오면 안 돼요. 나 입었어요. 꼭! 길만 걷고 싶다고 저번에 내가 영상에 꽃 달았잖아. 네. 그래갖고 또꽃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 골아 어, 애기씨. 어, 대박이다 진짜. 입었다. <웃음> 저희가 오늘 사주 <사전을> 하나 <웃음> 가져왔는데 사주 네. 한번 해주세요. 음. 대차다. 우렁차다 이렇게 보여. 오. 그런데 문제는 아유, 작년부터 힘들었다. 왜 힘들었을까요? 어, 자기 하는 일이 조금 삐그러지고 꼬꾸러지는 일이 있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 오. 상처는 받았는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는 안 받은 것 같아. 그냥 멘탈의 상처? 요 정도? 요런걸좀 받은 것 같아. 그래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와. 만약에 상대방을 대립했을 때도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좀요런게 보여. <웃음> 아 그래요? 응. 2022년도는 좀... 토끼에 힘들었어. 너무 너무 힘들었어 이게 힘든데 되게 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되게 기운이 좋아 그리고 이겨내는 힘도 강하고 좀 드세다 요렇게 보여 근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게 들어와서 조금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 자존심이 조금 세다 요렇게 보여 그 힘든게 왜힘든거야요 건... 음,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요렇게 보여 말이 이렇게 말이 엉켰다? 음, 요런게 음. 조금 보여 본의 아니게 말이 엉키고 사람들과 소통이 있어서 조금 음. 실탈에 엉키듯이 요렇게 음. 했는데 그걸 억지로 풀라보니까더 엉켰다 요렇게 보여 이분이 뭐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음. 그러면 그 논란은 본인이 만든 거예요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만들어 냈나 봐 <웃음> 뒤늦게 화들짝 뭐 요런 거 있어 그러면 이분 금전적인 건좀 어때요? 금전적인 거는 자기가 이렇게 돌진을 해서 쌓아 놔야 되는데 아직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 비게 욕심 많아 근데 자기 욕심만큼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앞으로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씀씀이가 장난 없다. 꾸미는 거 좋아하고, 매는 거 좋아하고, 차는 거 좋아하고, 아. 된장녀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자기한테 자기를 투자하는 그런 걸 좋아한다. 그 이성적인 면은 좀 어때요? 되게 보면은 남자 없이는 못살것 같은 사람.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난여 영향이 보이지? 꽃향기를 뿜기고 다닌다 해야 되나? 인기가 아. 어, 어. 많네요? 어, 그런 느낌이야. 오. 조금 도화가 들었고, 막 이렇게 화기가 들었어. 오. 근데 왜 남자들이 쳐다보질 않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잠깐 스쳐가는 그런, 뭐야, 썸이라는 그거지. 이 여자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쟁취해야 되겠다. 요런 게안 들어와. 왜안 들어올까요? 피대담주도 생각해봐. 어떤 여자 대상이 있어. 근데 여자가 조금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이런 게 있어. 막 끼를 막 흘리고 다닌다지 그러면 내 여자를 만들고 싶겠다? 응, 음, 그런 이치야. 그런 이치라고 보여. 이분 배우예요. 배우? 김태리 씨 아세요? 김태리. 김태리 씨. 아, 어, 뭐야, 미스터 션샤인인가? 맞아요. 어, 어. 그것도 하고, 응. 많이 했어요. 하는 것마다 작품을 잘 모르나 봐요. 응. 어디까지 좀 올라갈까요, 이 이미 거기서 내가, 거기서 계속 한다고. 응. 그러니까 시작에 물고를 잘 텄기 때문에 계속 갈것 같아. 네. 사귀는 남자가 만약에 있으면은 응. 잘 결혼까지도 갈수 있는. 근데 조금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뭐 비온주의? 요렇게 보여. 남자한테 그렇게 막 애절함 이런 거 가진 지가 오래됐다. 기상이 세고 나는 사랑보다 일! 뭐 이런 게좀 들었어. 음, 올해 일적으로는 어떨까요? 2 3년도에는 일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뭐 하나 들어올 것 같아. 무비 쪽으로, 영화 쪽으로. 잘 돼요? 어, 잘될것 같아. 상복은좀 있어요, 이분? 상복은 조금 모르겠다. 상복은 있긴 있는데 조금 상복이 좀 중간층에 걸쳤다 이래 주연 배우상, 그거나 아니면 신인상 요렇게 이 중간에. 그냥 무난한 상. 토끼의 말 정도. 그때 연말시상이나뭐 요런 거 있을 때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상복이 있잖아. 그러면 그상 잘해서 이거 말 잘해야 돼. 어, 말 잘해야 돼. 정말이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야. 잘 준비를 해서 이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배우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세요 나는 배우... 별로 모르겠어.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보면은 나는 그 작품을 보는 것 같아. 뭐, 뭐, 그 속의 뭐 좋아하셨어요, 캐릭터. 그러면? 전송이, 전송이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별의 송, 별 그대? 어, 별 그대. <웃음> 뭐. 김수현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수유 빵 터졌지? 김수현 자체는 모르겠는데, 뭐그 도민준이 너무 멋있어. 너무 옛날 드라마 응. 나는 없어.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 요즘에도 그거 뭐야. 내가 전편에 봤던 경찰. 뭐 삐엉 삐 그거 보고 싶은데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거 있잖아 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60분 보기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 아랑사또전 와 진짜 재밌어 응. 귀신 또 친근하잖아 선생님, 귀신 친근하잖아 아, <웃음> 그 작품 속에 그 사람이 좋았어 응. 알겠습니다. 응. 요즘 드라마도 좀 보세요. 요즘에, 요즘 드라마? 요즘에 재벌집 뭐 막내들 아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음, 나중에 그래. 한번 보세요. 알았죠. 네. 어. 별에서 온 그대 넘어졌대요. <웃음>